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신성조의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 어떤 컨텐츠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 4-5개월 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안 했었거든요 어떤 거냐고 하면 은 생방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혹은 이슈 등을 제가 추려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생방 아마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 3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자꾸 물갈이가 되니까 대충 한 1000명 정도 될 텐데 구독자는 6만 명이잖아요 분명히 생방을 못 봐서 아쉬운 분들이 있을 까요 아니면 생방은 너무 길어서 질문하기 눈치 보여서 못한 것도 있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아온 겁니다 어,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은 표 같은 것도 없고 편안하게 누워서 보셔도 좋고 출퇴근 시간에 귀에 꽂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발음에 유의해서 여러분 듣기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B460 스틸 레전드를 살까요? 아니면 B550 박효포를 살까요? 이거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용어 쌍박이죠 스텔레전드가 좋냐? 박규퍼가 좋냐? 자 일단 스텔레전드 스펙을 볼게요 스텔레전드는 13만원 정도 하고요 현금가 기준으로 뭐 카드가는 14만원 가까이 합니다 어, 드라이브 모스 썼어요 코어 기준으로 8페이지에요 거기에다가 방열판 큰거 썼고 리얼텍 2.5기가 랜 그리고 오디오는 ALC1200 나름 상급의 오디오를 채택했습니다 박규퍼 한번 볼까요? 박격포는 13만 7천원이에요. 카드가로는 거의 15만원 가까이 합니다. 대충 한 7, 8천원 차이가 나요. 거기에 음 전원부는 12페이지네요. 물론 듀얼 아웃풋이니까 정확히 보자면 6페이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 하나, 하, 나 하, 하, 나 엔채널 모스펫 구성으로 12페이지의 형태를 뜨고, 띄고 있습니다. 출력량으로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드라이버 모스니까 드라이버 모스에 비교하면은 다소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걸 숫자로 커버를 했습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음... 스틸리스너보다 확실히 박격포가 좀더큰 사이즈의 방열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용량이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은 방열판은 이게 큰 차이 나니까 넘어가고 결국 전원부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약간 박격포가 더 비싸고 그럼 전원부는 신성조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이버 모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8페이지나 되기도 하고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N채널 모스펫 저렇게 12페이지 구성했는 거랑 1 플러스 1로, 그리고 드라이버 모스 뭐 7, 8페이지 했는 거랑은 거의 흡사한 출력량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온도에서. 그래서 얘네 딱 써보면은, 온도는 드라이버 모스를 가진 스틸 레전드가 1, 2도 정도 낮게 나오고요. 그리고 1 9 0 0 k 같은 거 꽂았을 때 조금 더 오래 버티기는이 박격포가 좀더 오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최대 출력량이 높다 보니까 온도 한계치에 닫아더라도 조금 더 버텨요. 물론 방열판이 조금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원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저는 둘이는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방열판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 전원부까지 싹다 동급이네요. 뭘 위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더싼 스틸 레전드 갈까요? 어, AS를 좀 중시하신다. 그러면은 스틸 레전드로 뭐, 에즈윈 제품을 쓰시면 될 거예요. AS 잘해주거든요. 근데, 나는 에즈락 제품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에즈락이 아, 아시다시피 뭐 불량률이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요. 그런 분들은 AS를 다소 좀 포기하더라도 박격포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혹은 나는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럼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17,000원 정도만 더 보태면 은 AS200이라는 괜찮은 와이파이를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음 AS 별로 신경 안 쓰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불량이 낮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면 박교고 나는 불량이 좀나더라도 AS 괜찮은 제품을 쓰고 싶다 혹시라 쓰다가 불량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스틸레전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성비를 조금 더 챙기고 싶다 스틸레전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놈다 1700이나 1700K까지는 쓰기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1 9 0 0은두놈다 오래 꽂아 놓으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똑같은 제품이다 용어 쌍박이에요 동전 던지기 하셔서 고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 좋다 하기 애매하다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양자택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두번째 질문 그래픽카드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 브랜드 MSI 제품이 좋아요. 이러고 봐. 그럼 MSI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블로워 제품. 제일 싸구려 제품이 있고, 거위에 그 벤투스가 있고, 또 벤투스 위에 뭐 있죠? 아머 제품 있고, 거위에 그 트프 있고, 트프 위에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라이트닝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2080ti 쪽에만 있으니까 넘어가고, 트리오라는 것도 있죠. 참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이 있어요 트리오가 제일 상위 제품이고 그 다음이 트프고 뭐그 다음이 아머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블로워는 도저히 못쓸 정도로 별로고요 벤투스도 사실 소음과 발열에서는 그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아머도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고 결국 트프, 트리오 정도만 MSI에서 좋은 제품이죠 어, 또 예를 들어 제가 브랜드를 이엔텍, 네, 여러분이 그리 그래 좋아하는 이엔텍을 했다 쳐요 이 엔텍에는 스톰엑스 듀얼이 있고 이게 거의 제일 밑에 제품이에요 그 위에 뭐 터보제시나 아니면 블랙몬스터 같은 게 있죠 근데 얘네 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스톰엑스 듀얼은 터보제시나 블랙몬스터에 비해서 쿨링도 떨어지고 소음도 심하고 성능도 떨어지고 전원부도 부실합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 게이머 시리즈는데 게이머도 스톰엑스 듀얼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브랜드 가지고는 여러분 골라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진짜 제품별로 차이가 엄청 커요 결국 여러분이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가는 브랜드, 뭐 AS 좋은 e m t 간단든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이쁜 컬러풀 가겠다, 불칸 같은 거 혹은 그 오버클럭 잘 되는 호프가 있는 갤럭시 쪽에 가겠다 이런 걸 정해두세요 정해두시고, 아니면, 뭐, 가상비 좋은 조택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쓸만한 제품 골라달라 고해요 그러면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컬러풀 같은 경우는 불칸이 되겠고,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좀 비싸지만, 호프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어, 아까 얘기했듯이, e m t e 같은 경우에는 터보젯 정도만 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평탄은 치는 제품이에요. MSI는 트프 이상 가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제품을 골라드릴 수는 있네요. 브랜드 추천해달라는 건딱이 느낌이에요 현대차 살까요? 기아차 살까요?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야 아시겠죠? 자 CL16에 25600램 무슨 무슨 램 샀는데요 예를 들어 팀그룹 델타 램 아니면 은 G스킬 메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오버 잘 되나요? 이거 정답 삼성 메모리보다 안될 가능성이 높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이 CL16의 3200 메모리는 수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율이 좋은 애는 CL15의 3200이나 아니면 CL14의 3200 메모리로 만들어서 팔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 그 메모리 칩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싹 들고 가서 수율 선별을 해요 수율 좋은 거는 이제 램타를 쪼여서 비싸게 팔고 아니면 클럭을 높여서 비싸게 팔고 4000클럭으로 그리고... 술안 좋은 것들을 저렇게 만들어 파는 거예요. CL16에 3200. 당연히 이게 레모버가 잘될 리가 없잖아요. 어디 메모리도 상관없습니다. CL16에 3200이 메모리 오버가 잘될 리가 없어요. 예, 이런 질문,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안 되니까, 추가 레모버 할 거면은, CL14. 3200 메모리. 여러 개 사서 뽑게 하는 게 최고예요. 이중에서도 뭐 G스킬, 트라이던트, 로얄이나 실버같은게 좀레모버가 뽑기 운이 좋은 편이고요 하여튼 싸게 뭐 어떻게 레모버 높게 하겠다 이런거는 기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무슨 무슨 램레모버 램 얼마나 될까요? 나는 무슨 램 샀는데 이거 레모버 얼마나 될까요? 뭐 CL14짜리 14, 사는 사람도 있고 16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4000클럭 3600클럭짜리 메모리 사서 아니면 혹은 33 메모리같은거 사서 얼마까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 정답이 없냐면 은 메모리 오버는 세 가지의 조합의 힘입니다 어, 첫 번째 메모리 컨트롤러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뽑기운이 좀 있어요 이게 뽑기운이 좋아야 돼 그리고 뭐 오버가 좀잘 되는 CPU 라인업도 있죠 거기에다가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이제 램소켓 두 개밖에 없는 다이렉트 방식이라든지 아니좀 고가의 보드지만 램슬롯이 강화되어 있는 보드들 갓나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아펙스도 여기 들어가죠 그런 보드를 사면은 램오버가 좀잘 돼요 메인보드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수율이에요 마진이라고 하죠 이 메모리가 똑같이 CL14에 3200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어떤 놈은 막뭐 4800, 5000까지 들어가고 어떤 놈은 4000도 힘겹게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모버가 얼마나 잘 될지는 결국은 뭐다? 해봐야 안다 대충 얼마 들어갈까요? 이것도 솔직히 대답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아주 낮춰서 얘기해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 비다이 메모리에 Z490이면 어지간면 4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4천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지 실제로 그거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또 오버하실 사람의 능력에도 좀 차이가 있죠 뭐 세부전압 얼마 잘 조절하느냐 램타, 2차, 3차, 4차도 조절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SAIO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다 조절할 줄 아시는 분들 거기 스파클링도 해주고 기본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또 오버를 좀 잘하긴 해요 하여튼 그런 게다 끼쳐요 사용자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답, 답해줄 수가 없어 나는 신이 아닙니다 <웃음> 어자 그러면 5번 질문 가죠. 4번 질문 마무리 짓고 20 친구 슈퍼, 2060 슈퍼, 1160 슈퍼 등등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3080이 아마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나옵니다. 비레 퍼. 레퍼런스는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뭐 8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9월 초쯤에 여튼 비레 퍼는 좀 늦는 데가 10월 1일이라고 했고 빠른 데는 9월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있으면 나올 까요 3080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 0 0 0시리즈 사는 게좀 꺼려진다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거는 아마 80하고 80TI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저게 아마 80일 거예요 그러면은 70이나 60은요 70은 그래도 좀 일찍 나올 수 있는데 동시 출시는 아마 거의 안될 거고요 2 0 0 0시즈때 생각하면 2 0 0 0시즈때 70이 한 2, 3개월 늦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80 많이 팔아먹으려고 80살 사람 다 빠지고 나야 이제 70을 파는 거야 70, 80 동시에 내놓으면 가성비 좋다고 대부분 70 위주로 갈 거거든 왜? 80은 80TI가 날고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래서 그냥 80만 던져놓고 좀 팔다가 어, 80이 더 이상 안 팔린다 70살 사람들도 80 샀을 때그 이후에 다시 내놓는 거야 그럼 또60살 사람이 70을 사게 되거든 왜? 60은 더 늦게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냐? 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70 늦게 나올 테니까 70 슈퍼 사업돼 된다고 생각해요 강가상각이 당연히 절반까지 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 70 슈퍼가 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데 절반 정도 까지면 40만원 정도로 중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30, 70에 나려면은 5개월 정도 있어야 되니까 5개월 하루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6, 7만원 주고 잘 썼다 생각하면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이제 투자할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0 슈퍼 싸도 애매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봐요. 어, 60 같은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저거 아마 60 나오려면은 거의 반년 가뿐히 넘어야 나올 텐데, 1660은 1년 정도 다 돼야 나올 겁니다. 이런 놈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70은 전보를 길게 못 하시겠다. 나는 4개월, 5개월 전보 못 하시겠다. 하신 분은 사시고요. 그 정도도 존버수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70도 살 필요가 없긴 하겠죠. 당장 그러고 또, 괜찮은 2070 슈퍼 물건이 없기도 해요. 어, 이제 유통사들이 가져오기를 꺼려해서 물건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세 제품 다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 80 슈퍼랑 80ti는 사는 거 아니야. 자, 144 체감이 되나요? 여섯 번째 질문은 144 체감이 되나요? 근데, 60에서 144 넘어갈 때, 뭐, 내가 생각하는 90% 이상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 근데 난 체감이 잘안 된대요.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사양이 떨어져서 144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거나, 아니면은 144 쓰다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데, 60으로 낮춰서 다시 써보면 알아. 역체감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다가 앉으면은 잠시 편한데, 좀 앉아있으면 모르잖아. 또뭐 누워있으면 앉아있는 거좀 편한데, 그것도 좀 시간만 지나면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막상 누워있다가 서있으라 그러면 은 대본에 체감이 될 거거든 아씨 다리 아프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업그레이드 체감은 잘못 느낄 수 있어요 월급이 200에서 220 오르는 거는 별로 안 올랐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당장에 내가 220 받다가 200 받으면 은 씀씀이가 거의 고정돼가지고 대본에 체감이 되겠지 비슷해요 모니터 볼 때도 그렇습니다 144에 막 눈이 적응되어 있는데 다운그레이드 되면 느껴집니다 예,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체감 돼. 안될 리가 없어. 좀 둔감한 사람도 돼. 되니까, 어, 60 쓰다가 1세 4사를 쓰면은, 체감은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신세계를 느낄 수도 있고, 아씨, 잘 모르겠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질문 한번 보죠. 만7 0 0이 좋나요? 3,700X가 좋나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좀더 비싼, 1,700이 좋습니다. 멀티 성능은 둘이 비슷해요. 1 7 0 0이랑3 7 0 0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둘이 가격이 한 8만원 차이 나죠? 8만원 차이 나니까. 8만원 가성비 생각하면은, 가성비는 3,700X가 좋은 게 맞지만, 깡클럭이라는 게 있죠? 깡클럭이 높으면은 뭐, 주식 같은 것도 좀 빠릿하고, 인텔 창도 빨리 뜨고, 껐다 키는 것도 좀 빠른 편이고, 게이밍 프레임도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다중코어를 좀덜 쓰는 작업에서도 좀더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웃음> 사실 다중코어를 다 쓰는 용도가 아닌상은 1 7 0 0이 좋다는 얘기에요 다쓸 때만 서로 비슷하고요 거의 모든 면에서 1 7 0 0이 좋기 때문에 이둘 중에 뭐가 좋나요 그러면은 1 7 0 0이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당연한거에요 당연한거고 다만 가성비는요 그러면은 3700도 가성비는 좋아요 게이, 순수 게이밍 용도가 아니면 3700X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3600에 A320 써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A320 중에 저 품질인 애들은 3600에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안 터져요 다만 이 A320이 EX A320이라고 어, A320 중에 걸출한 놈 있잖아요 이놈이면 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성능이 뭐 1% 2%정도 까지긴 하는데 그건 체감이 안되는 오차범위 수준이니까 EX A320은 아주 충분하고 몇몇 품질이 좀 떨어지는 A320에서는 피 b 어가덜 터지기 때문에 꽤나 큰 폭으로 성능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5%정도면 이제 체감이 안돼도 좀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320 쓰겠다면 요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아홉번째 질문 3000 시리즈 성능은 출시일은? 사실 이거 성능은 아직 제대로 공개가 안돼 있어요 아직 엠바고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이고 실제 제품을 제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아마 9월 초나 중순쯤 되면 풀리기 전에 미리 물건을 받아 볼 텐데요 음... 사실 그랬대도 엠바고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어찌 됐던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뭐 기존 제품보다 대충 예상해보면 똑같은 라인업일 때 예를 들어 뭐 3070이나 2 0 7 0이랑 비교하면 20-30%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은 되지만 이게 팩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능은 얘기를 못하겠고 출시일은 지금 수입사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A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9월 말쯤에 어,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B 수입사는 10월 1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고 어, 어떤 수입사는 말을 계속 바꿔요 우리 8월 말쯤에 들어올걸? 아 이거 좀 미뤄져서 8월 말하면 될것 같아 10월 정도는 미뤘는데? 어, 좀 이따가 또 다시 <웃음> 며칠 뒤에 아 9월쯤에는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요 9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결국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이게 지금 확정이 사실 돼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에서만 자기네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확실한 정보긴 한데, 그 확실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날짜를 바꾸기 때문에, 제가 그 뇌피셜을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어디서 들었는 얘기예요 제가 명함만 관계자 명함만꽤 많이 들고 있어요 한몇 개쯤 들고 있는데 이명함만에서 받은 거니까 여튼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튼 명함만에서 들은 거예요 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자 10번 인텔 비보드는 오버가 안 되나요 왜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텔에 H보드와 B보드는 오버가 안 됩니다. CPU 오버는 확실히 안 돼요. 옛날에 100 시리즈에서는, 에즈락에서 뭐, 하이퍼보드라는 거 만들어서 베이스 클럭 오버를 하게 해줬는데요. 아, 물론 지금도 베이스 클럭, 그, 3까지 올리는 건 돼요. 근데 이 3이, 배수가 3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배수 곱하기 100이라 그랬잖아요. 이 베이스 클럭 100인 거를, 103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상 오버가 안된다 봐야 돼요 안된다 봐야 되고 음 램오버는 i7 쓰신다 그러면은 10세대 기준으로 2933까지 오버가 될 거고 i5 이하급 쓴다 그러면은 2666까지 오버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기본 네임이 3 2 0 0로 나온 시점에 이거는 뭐 오버가 된다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2133 메모리 이런거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국 주제줄제 길게 얘기했지만 인텔의 B보드, H보드는 오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음안 돼요 현재 나와있는 이400 시리즈 기준은 안 돼요 300도 안 되고요 어,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이 저가형으로 갈수록 AMD가 저가형 보드에도 램오버 오브, CPU 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인텔보다 좋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20만원 견적 이하 정도일 때. 여튼, 그렇게 10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이는 라디오 종종 여러분한테 한번씩 올려드릴게요. 쉬어가는 코드, 코너로. 제가 <웃음> 요거 전에 오버클럭 영상 올렸는데, 오버클럭 영상 같은 뷰가 정말 안 찍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이제 정보 영상만 계속 만들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어, 강약 중강약 잘 조절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으로 어, 적당히 저도 크게 힘들지 않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코너로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누워서 보는데 귀찮게 뭐 그런 거 시키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끄고 편히 주무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아, 주말 아니구나 휴가 피 편히 보내시고요 어, 다음번에 또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